네 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크립토 트 아카데미의 콩콩입니다 어, 오늘도 영상으로 어, 간단하고 쉽게 이 비트코인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갑작스러운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구름대에 후행스팬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어제 분석에서는 어, 6월 1일까지 이 바닥을 바닥을 다진 뒤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구름대가 꼬이는 곳을 노리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굳이 여기에서 반등을 한 다음에 구름대, 구름대의 구름대 저항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름대의 두께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어, 한 번에 돌파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 이왕 이렇게 돌파를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름대 지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 가장 가장 먼저 예상되는 저항 지점은 7.7K 선입니다. 일봉 전환선의 어, 가격선이 약 7.7K 선이기 때문에 7.7K 선의 저항이 예상되고 이후로 구름대 구름대 하단인 8.2K 선 그리고 기준선인 8.5K 가 주요 저항 지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지지선으로 반드시 작용해야 할 가격대 7.3K선 7.3K선에서 여기 후행 스팬이 구름대 하단에 지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MFI선, 어제도 말씀드렸던 MFI선 같은 경우는 어, MFI선의 직전 고점인 30선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를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30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MFI선이 20, 20선 바다, 아, 바깥으로 이탈을 한 뒤에 다시금 여기 50선까지 진입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MACD도 마찬가지로 여기 MACD 히스토그램이 어,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영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MACD선, 9.1선과 9일 9.1이평선과 9일 어, 그 21, 21일 평균선, 21일 이중평균선 간의 괴리가 점차 어, 감소하고 있다는 걸 뜻하고 MACD선이 어, 시그널선과 크로스를 만들게 되면 곧 시세의 변화가 만들어질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본 분석은 현재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각 다른 시간봉 차트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2시간봉 같은 경우는 현재 전환선을 돌파한 뒤에, 어, 상승을 하다가, 이제, 어, 기준선, 12시간봉 기준선인 7.8k선까지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시간봉 전환선인 7.3K가 결국엔 일봉 후행 스팬 구름대 지지선인 요 부근, 요 부근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12시간봉 기준선인 7.8K선은 일봉에서 일봉에서 전환선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목은 각 차트별로 개선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들의 영향이 중첩이 될수록 신뢰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12시간봉에서 보조지표의 움직임은 현재 MAC에서는 이미 크로스가 난 상태고요. MFI 지표는 어, 전고, MFI 지표의 전고를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제 어 과매도권을 벗어나서 다시금 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4시간봉에서는 4시간봉에서는 이제 5월 5일 5월 5일 하락 이후에 어 기준선 의 영향을 강하게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기준선 돌파 후에 구름대 진입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에 실패한 뒤에 어, 재차 하락을 한 뒤에 음, 5월 21일 이후로 처음으로 여기 4시간봉 기준선에 다시 위에 올라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4시간봉 같은 경우는 구름대까지 다가가서 저항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앞에 보이는 구름대의 영향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께도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를 하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차적으로 저항이 예상되는 부근이고 이 부근 가격대가 7.7K, 7.7K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봉 전환선, 1봉 전환선인 이 부근의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러한 신뢰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시간 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여기, 앞에서도 보았듯이, 어, 기준선과 전환선이 다시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 조금은 희망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 당장에 보이는 전환 저항들이 조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래량도 점차 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더라도 어, 잠깐의 저항은 강한 저항은 음,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시간봉 같은 경우는 현재 후행스팬이 일본 구름대의 지지를 두번 확인한 뒤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전환선의 어, 지지를 확인을 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기준선은 구름대 속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지만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준선도 여기 구름대 밖으로 어, 고개를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어, 한시간봉에서도 볼수 있는데 이렇게 시세의 고점은 높고 거래량 감소, 그리고 어, MFI 고점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어, 단기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단기봉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하락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락의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분봉을 한번 볼텐데요. 30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세, 거래량, 그리고 이렇게 MFI 지표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또한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렇게 만나서 컨버전스가 발생이 되어서 곧 다이버전스가 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그기즉 전환선이 어, 기준선을 만나서 이렇게 베어리시 크로스의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전환선이 다시 뛰어오르는지 이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 여기는 여기 앞선 차트에서 계속 보여줬던 상향 플래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상향 플래그 패턴의 정석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이 패턴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진입파동이 하락추세 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현재는 이렇게 양봉에 양봉의 진입하동을 보이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플래그 패턴은 아니나 여기 앞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진입한 플래그 이상향 플래그의 어, 모습이 결국은 어, 결과적으로는 하락 추세 지속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방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7 7 k 선에 전고의 저항들, 즉 전고를 확인했던 지점들이 세번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강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간, 이 매물대 구간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이는 곧 일봉의 전환선 저항과도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부분의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일봉에서 전원선과 주요 지지선의 가격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가지고 오늘 비트 움직임을 어,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개인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베스트크립트 아카데미의 콩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